풀빌라로 출발! 재밌게 놀고자. 아아리아 들어갑니다 이제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펜션 종아 여기야 <웃음> <웃음> 귀여워 야 はいっぱ<ス><ス><ス><ス> 난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. 응. 참을 수 없는 이 끌림과 호기심 미워 나 오늘. 같이 불러, 어 둘이 불러. <웃음> 다 아빠가 나안아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<웃음> 윤지정우 생일 축하합니다 <웃음> 여자 생일 축하해 <웃음> 여자 생일 축하해 모 옆에 라치 이제 이 하나 둘 셋, 깔 하하 중반에서 뭐가 나와? <웃음> 이게 아, 자석인데 예쁘다. 정우랑 딱 붙어. 정우랑 번이. 이렇게 딱 반쪽으로 쫙 붙는 거야. 너네들이. 아, 네. 이게 너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음. 오, 천천히 자. 까안하네아지 <웃음> <웃음> 어. 마. 안녕! 거봐! 우와! 야, 치즈 해봐! 거풀 꺼져! 오, 신기하다! <웃음> 어, 그래. 오! 미키마! 오, 그래, 미키마 왔었다! 점프해봐, 정화! 점프! 야, 너무 웃겨! 오! 오, 그럴싸해! 그럴싸해, 그럴싸해! 오! 응 <웃음> 그렇지 정도 우리 안녕하세요 축하해 야 멋지다 아 멋지다 <대박이다>. <웃음> <대박이다. 대박이다. 웃음> 야 <웃음>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진출! 네. 1 6가 진출! 자, 한잔합시다! 아, 기분 좋다! 진짜 오. 정우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, 정 d 펜. 우와. 야이핑와 생일 축하해. 정말. 3D팬. 주, 우와, 3D팬. 생일 축하해. 3D팬. 사랑해, 사랑해, 사아해 사랑해, 사랑해, 던랑해트랑해에 들어? 선물. 해 사랑해, 사랑해, 사랑해, 사랑해, 스랑해 사랑해, 사랑해, 사랑해, 사랑해, 정말 이걸 아빠가 만든 거 동화,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정우. 생일 축하합니다.